얘들아, 어? 이번엔 이거 탈까? 응! 음. 음. 음. 음. 아, 배가 아프네. 으응! 음. 음.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음. 아, 방귀 낀 음. 거야. 루피, 배 아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여기 친절은 폭이라니까. 음. 음. 그럼 이제 돌린다. <웃음> 저, 그럴 수도 있지 만 <웃음> 맛있었어 루피야, 화장실에 갔다 와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모르겠어 어떡하지? 아,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포비 포비는 루피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음. 내려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응? 어? 루피가 가버렸네 포비 고마워 아니야 포비는 언제 봐도 듬직한 우리들의 친구예요